12시 반까지 가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아서 금방 갔다 올게요 여러분 한남동 갑니다 어, 여러분 한남동 음, 아버님 음, 왔습니다 그래도 음, 동축기 어, 어, 음. 먼저 많이 왔어요 아니요. 아, 뭐, 네, 저 그런 거 이렇게 할데 어. 어디가 한것같 아, 자기 그거 해주면 안 되냐고. <웃음> <목소리도> <이기기기기기기기> <이기기기> <목소리도> <이기기> 여러분 골프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골프하고 간단히 밥을 먹고 돌아왔고요. 저는 이렇게 지금 샤워를 마친 상태랍니다. 어, 저는 자기 전까지 편집을 조금 하려고요. 편집 안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편집을 좀 하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아침 골프를 갔다가 출근을 할게요. 그래서 상 걸었는데, 좀 덥네요. 날씨가 진짜 막 따뜻해졌나 봐요. 청사과랑 레몬 라임, 그 다음에 천도복궁화까지는 날씨입니다. 네. 드실 때는 보리새우랑 토마토, 그 다음에 프라타치즈를 꼭 같이 드셔야 될까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트러플 육끼가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기에레이 저는 편집을 좀 했고 지금 제 맥북 팬 소리가 진짜 대박이에요. 들리시나요? 얘 점점 마탱이가 가고 있나 봐요. 저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 이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지아 1층. 지하 1층입니다. 아하하하! 여러분 저는 퇴근을 했고요. 이거는 며칠 전에 제가 미팅을 갔다가. 여성청결제 이런 것들을 선물을 받았어요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여러분 저는 편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좀 하다가 배고프면 뭘좀 먹으려고요 여러분 저는 편집하다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떡볶이를 먹으려고 합니다. 마침 집에 요 소스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찮아서 제가 소스를 만들 수 없어요. 저 하다가 옷에 튀어가지고 옷 갈아입었어요. 음, 설명서에는 양파를 넣으라고 되어 있었는데 양파가 없어서 청경채를 대신 넣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상을 편집을 해가지고 올렸고 제가 영상 편집하는 도중에 갑자기 안경이 부러졌어요. 보시면 여기 여기가 여기딱 뜯어져가지고 부러졌고 어, 알이 어디 갔지? 알이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요. 다칠 텐데 아무튼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저는 다 해가지고 이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집이 조금 난장 판인데 내일 집에 친구들 놀러 오기로 해가지고 퇴근해가지고 얼른 치워야 될것 같아요. 골프 왔어요. 빨래된 거 널어놨던 거 그대로 입고 왔던 거 너무 요 여러분, 저희 집에 호상이와 채은이가 놀러와서 저희는 회를 먹을 예정입니다. 맛있겠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리 심히 하겠습니다. 맞아, 응. 생각할 게 너무 많아. 나도 예전 일주일 배워봤거든? 응. 어릴 때, 대학생 때. 응. 초보기 때문에 자비발를해야 응. 돼. 응. 아, 진짜 어려워. 응. 착하고 뭐 그런 느낌 있잖아. 못난 사람이 없어, 회사에. 응. 그런 걸이게 중요하게 해서 꼭 뽑아서 그런 줄 모르고 음, 그런 거 중요하지 아, 진짜 중요하게 여러분 힘들어. 후식입니다 아이스크림 너무 늦나요? 아 맞아 아이스크림 먹어야 돼 아이스크림 GS 본부에 아이스크림. 그 계열 여러분, 주말이고요. 저는 이렇게 브런치를 차렸습니다. 이거 먹고 골프에 가려고요. 여러분, 저는 외출 준비를 다 했고 이제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새로운 시계와 팔찌를 차고 나갈 거예요. 요거는 다니엘 웰링턴 시계인데요. 제 영상 보시,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주아주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이고 지금 차고 있는 요 팔찌도 다니엘 웰링턴 제품인데 아주 데일리로 제가 맨날맨날 맨날 착용하는 제품이에요. 저 이거 진짜 배송 오자마자 뜯어보고 싶었는데 카메라 있을 때 뜯으려고 정말 꼭 참았답니다. 이 레드 리본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완전 선물받은 기분 지금 가정의 달 기프팅 몬스 행사가 있어서 전 제품 2개 이상 구매 시 10% 할인이 들어가고 이렇게 모든 제품에 레드 리본으로 포장을 해주신다고 해요 짜잔 짠! 이렇게 저는 실버 제품으로 골랐답니다 제가 원래 액세서리류들 골드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상세 페이지에서 실버를 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안 고를 수가 없었어요. 같이 온 팔찌도 한번 하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팔찌예요. 두개 같이 차도 예쁜데 저는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랍니다. 저는 여름이라서 실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31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실 때 버블리 할인 코드를 사용을 하시면 15%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월에 소중한 분들께 선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음. 안경 맞추러 가고 있어요. 음. 빵이 별로 없어. 트리트 투도 파이터. 음성으로 찍으면 이쓴 마스크를 앞에. 여러분 저희는. 구독 사운즈. 내리 지켜. 여러분 저희는 사운즈 한남에 왔고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주변 좀 둘러보다가 자리가 생겨서 앉았어요. 무슨 의미야 너 지금 내 지갑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 행보를 찍어놔야겠어 포나타 옷가게? 는아원서포타인원서포타 이대 앞에 스타일0 1이라 옷가게가 있었지 약간 강남역의 포마토 감성이랄까 혹시 알아? <웃음> <웃음> 여러분 집에 돌아왔고요 오피스텔 관리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14만원이 나왔네요. 여러분 저는 저녁은 요리를 해먹으려고요. 파스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스타 완성입니다. 저 와인을 한잔 마시고 싶은데 차 올게요. 알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정확한... 여러분 저는 지금 씻었고 얼굴에 팩을 붙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빨래도 돌리고 있어서 좀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저는 회고록을 미리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올리고 영화 좀 보다가 잠들려고 하고 있어요 얼른 써볼게요 여러분 저는 하려고 했던 것들을 지금 거의 다 마무리를 했어요. 빨래도 널었고 회고도 미리 썼고 그래서 지금 이 안마기를 조금 하다가 자려고 합니다.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충전을 꽂아야 돼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